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는 쪼들리는데 주택연금에 가입할까 싶어다가도 집값이 너무 많이 빠져서 수억씩 빠졌잖아요? 나중에 집값이 조금 오르면 그때 가입하면 어떨까 하고 망설이는 분들 많죠? 자, 오늘은 그런 사례인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택연금이 망설여지면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생활비 쓰시라고 조들리지 말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생각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결론은 그게 그겁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도움 되시면 좋겠고요. 현재 67세 남편분 그리고 65세 아내분입니다. 국민연금 80만원 받고 두 분이 기초연금을 받는데 부부 감액해서 한 50만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13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죠 그런데 생활비는 250만원 그 정도 쓰죠 매달 12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사용했나요 하니까 은행에 있는 돈에서 뺐었답니다 많지는 않아요 현재 한 3천만원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불안하죠 자 그렇다면 현재 집값은 얼마일까요? 8억원, 8억 대출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왜 주택연금 가입 안 하시나 했더니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몇년 전에 주택연금을 가입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집값이 계속 올랐다 그래요. 맞죠? 그래서 집값이 더 오르고 나면 가입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집값이 12억원까지 올랐대요. 더 오르게끈이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죠. 원래 그래요. 심리가. 올랐다가 떨어지면 괜히 또 아쉽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보니까, 오영부영, 그냥 8억 원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입하려고 하니까, 왠지 마음이 좀 속상하죠. 너무 내려서 망설여지기도 하고,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미련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근데, 주택연금을 지금 가입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했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가입할 때 초기 보정료, 그때까지의 연금, 이자 등을 제하고도 이익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해지해도 되거든요. 물론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내리면 또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입하는 것이 이익일 수도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후는 알수 없습니다. 집값도 알수 없거니와 노후는 더알수 없습니다 그죠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루라도 넉넉하게 항상 사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죠 자 그래도 집값이 너무 내려서 이렇게 계속 아쉬움을 가지고 망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요 대출 받아 쓰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그러면 대출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택연금도 대출입니다 그렇죠? 주택연금은 보험방식이 결합되어 있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지급을 합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그것이 일종의 보험방식입니다 주택연금은 보험방식이 결합되어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대출상품이죠 또한 주택연금도 당연히 이자가 있죠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죠 주택연금에서 책정하는 대출이자는요 우리가 지금 일반 시중에서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받는 그 이자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또 가입할 때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초기 보증료를 내죠 그래서 집값 하락 때문에 주택연금은 당장 망설여지고 나중에 집값 오르면 그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당장 망설여지고 그런데 생활비는 지금 쪼달린다면 차라리 마음 편안하게 먹고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주택연금 가입하면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또 나이도 많아지니까 지금 현재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똑같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뒤에 받을수록 주택연금 받는 돈은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출 받아 쓰시라 그게 그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컨데한 1억 정도 대출 받으면 현재 3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대출이자 갚으면서 길게 잡아서 얼추 앞으로 7년 8년은 생활비 걱정 없이 살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나중에 그럼 주택연금 가입할 때 대출받은 돈은 어떻게 하냐?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나중에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인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셔도 되고 대출을 상환하는그 다음에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하셔도 인출해서 대출금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 결론은 그렇죠. 항상 노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든 집이든 돈을 쌓아놓고 쪼들리게 살지 맙시다 내일 일을 알수 없으니까 하루라도 넉넉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행필이 쪼들리니까 집값이 수억 원씩 너무 내려서 나중에 오르면 그때 가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쪼들리면서 사시는 분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